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절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또 IT 강사에 대해서 좀 하나를 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IT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할때 하기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이제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이런 어, 분들을 만나면서 어,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경험을 한번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를 이제 강의를 어, 했던 그런 이유는 저한테 이제 메일들이 많이 옵니다. 유튜브로 이제 IT 강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이제 IT 강사로 현재 첫 발을 들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커리어를 가지고 사업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우선은 어, 학위 우리가 이제 석사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가서 또 이제 학위를 따야 하는지 뭐 여러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석사하고 박사를 아직은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뭐 거기에 또 박사학위까지 따고 교수님으로 활동하는 분들 못지않게 또 이렇게 강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첫번째는 아마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이요 음, 정답은 없는데 이 정답이 없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학위를 따는 시간에 내가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또 다른 IT 강사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그 기회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학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이제 배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냐는 또 모든 강사들이 다 다릅니다. 제 주위에 있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 정말 사업을 어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저같이 그냥 학위가 아직은 학사이지만은 경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제가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들을 가져와서 강의들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없으면은 강사로 아예 활동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또 여러 대학교에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 제 경험상으로요. 제 경험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학위가 높다고 했을 때 기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냐면 특히나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이제 보통 이제 나이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학술 그런 협회나 그런 데에서 여러 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많은 연구 과제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연구 과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이 연구 과제들을 받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학과를 만드는 것이고 그 학과에다가 매년마다 막뭐 50명씩 40명씩 학생들을 받으면은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행정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연구과제들을 받을 때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수 있냐, 그 인력으로 포함이 될수 있냐, 없지, 없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연구과제에 대한 기회들도 있겠지만은 어, 또 다른 또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하기에 상관이 없이 그냥 경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 경력들을 굉장히 또 탄탄하게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자기만의 이제 컨텐츠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그 시간들을 또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거를 두개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두 개를 같이 에,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더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내가 석사나 박사를 따가지고 어, 딴다면은 어, 무조건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 비용들이 또 많이 들잖아요 사실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6년 7년 많게는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업무를 하다면서 하다보면요 아니면 그 비용 같은 경우를 따져더라도 보통 한 6, 7천만 원 많게는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내가 경제적인 것들이 녹록, 녹록지 않은데 이게 한마디로 어,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 그 박사학위를 따서 내가 정말로 I T 강사나 아니면 더 많은 강의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덤빈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맞게, 정말 자기가 어디다가 시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어, 강의를 하고 나중에 사업화 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제안서, 우리가 이제 제안 요청서죠. 요청서 같은 게 왔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강사비 지급 산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말한, 어, 그런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강사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제안서, 요청서, 이게 RFP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그룹 강의 같은 거, 이제 삼성이나 이제 뭐 LG나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거기 강사비 지급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그런 그룹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탄탄하다면은 거의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런 그런 그 사업들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받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것들이 강사비 지급 산정들의 기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경력이라는 거 특히 최근에는 이제 경력을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도 경력을 중심으로 많이 봤습니다. 게아무로 내가 학위를 따고 경력을 플러스를 하냐 아니면 그냥 경력으로만 밀고 그것들을 등급을 받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똑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도 한그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내놓는 어 그런 기준인데 a 등급부터 이제 d 등급까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또 등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하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와 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it 보안에 관련된 그런 등급 중에 하나예요 모두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은 경력으로만 네, 이렇게 따지고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다와 있죠. 대회 입상이죠.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IT 보안뿐만 아니고 다른 소프트웨어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명한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대회나 그런 데에서 입상을 한다면 그만큼 이 경력들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킹대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국제 해킹대회 이런 데 입상을 한다면 자기가 경력이 되지 않더라도 경력 25년 차 이상의 그 등급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강사비들은 어, 최고 한두배 아니면 세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시간 비용으로 뭐 시간당 5만원이야, 시간당 20만원이야, 뭐 시간당 아니면 30만원이야.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력 같은 경우를 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이나 어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A등급들을 등급이 좀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고 무작정 이제 뭐 대표를 할 수는 없죠. 대표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을 하던 개인 어 사업자를 하던 어떤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이제 고정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만약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된다면은 어, 대표직을 맡으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도 더 유리하다 이런 걸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어,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하기가 하기만 정말로 따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사업들을 어, 기반들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들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기를 있으면은 기회는 분명히 더 온다 예, 많은 기회가 올 수는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요런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보유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그 회사에서 내놓는 그런 온라인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뭐 페이스북 그런 것을 보고 아이 회사가 어떤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냐 라고 이렇게 제안들이 오거든요 그게 저희의 뭐 학위를 보거나 저희 경력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놓는 그런 책들이나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들 있습니다 연결이 우선은 되면 은 거기 안에서 이제 경력이나 학위나 그런 것들의 지급 산정이나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이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인것 같아요 컨텐츠들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이게 한 사람이, 보통 강사 한 사람이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이상의 어떤 그 컨텐츠들, 주제를,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그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사실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이제 영업이죠. 어떻게 보면 영업인데, 어, 자신의 주위에 있는 그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 업체들 이게 학원이죠 교육센터들 아니면 이제 뭐 진흥원들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혼자 강의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좋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더큰 사업들로 일으키고 싶을 때도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업들을 두세명 정도의 강사가 같이 사업들을 가져와서 이제 분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분명히 중요하고 꾸준히 그런 고객들을 어, 영업들을 해면서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대표가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강사들도 한명한명그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그룹 강의나 했을 때 그들을 것 유지할 수 있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좋은 컨텐츠로 이제 사람들을 어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은 영업이 반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그 다음에 그들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능력들, 그 다음에 영업 요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어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학위들이 그래서 중요하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학위만을 믿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